펭귄나라 달리기 대회 얼음이 녹고 있어요. 오늘은 펭귄나라 달리기 대회 날 펭귄 친구들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달리기 대회를 매일 매일 기다렸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선수들이 입장했어요. 1번 네임부터 7번 네임까지 강마을 대표 선수들은 입장해주세요 사회자 펭귄이 소리치자 강마을 대표 선수 펭귄들이 입장했어요 자 준비 땅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모든 펭귄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달렸답니다 뒤뚱뒤뚱 총총총 다다닥 3번 펭귄 선수 1등 이번 달리기 대회에선 3번 펭귄이 1등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 다시 열린 달리기 대회 각 마을의 펭귄들은 서로 서로 자기네 마을에 펭귄이 1등할 것 같다며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얼음 위에 레인이 그려지고 펭귄 선수들은 각자의 자리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 신호를 기다렸어요 땅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기 시작한 펭귄들은 시작하자마자 눈앞에 결승선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 넘어지는 펭귄들도 있었어요 꽈당 이게 무슨 일이지 결승선에 모인 선수들은 벌써 끝나버린 달리기에 어리둥절했어요 펭귄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이상하다 얼음 운동장이 왜 이렇게 좁지 그러게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얼음 운동장이 작아진 거야 친구들 펭귄 친구들이 다시 달리기 대회를 열수 있도록 함께 도와줘요. 먼저 더운 여름날엔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자동차 대신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쓰레기는 꼭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해요. 그렇게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펭귄 친구들 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 친구들도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곧 다시 펭귄 친구들이 달리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